안녕하세요. 금어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쉬시는 날 뭐하세요? 쉬는 날? 네? 뭐, 티... 집에 있지 뭐. TV는 안 보세요? 중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웃음> 중국, 중국 드라마요? 뭐, 뭐 좋아하세요? 중국 드라마 요즘에 빠졌어. 아 진짜? 어. <웃음> 치.. 치.. 치.. 치.. 영록인가? 저 몰라요. <웃음> 중국어 하지 않았요 중국어? 니하거마 그거는 다 하는거지, 저도할줄아래거딱그뭐 이런거. 아, 중국 드라마 그뭐 아, 좋아하시는 거. 어, 나는 네. 중국 드라마 진짜 잘 봐. 어 아, 진짜로? 어, 무협지 뭐 이런거, 어. 뭐 드라마 보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늘의 얘기잖아. 신들의 얘기 아. 뭐 이런거 있잖아. 아, 그런게 많아요 어, 그런거 보는데 진짜 재밌어. 그럼 밤에 있잖아. 그거 틀어놓고 네. 보다가 잠들고 이러거든. <웃음> 거기에서 연애하는 것도 막 나오잖아. 네. 막 네. 사랑 얘기 네. 네. 막어 네. 네. 가슴도 뭉클하고 있잖아. 아 그래. 진짜요? <웃음> 중국 드라마. <웃음> 제가 이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라고 보시라고 <웃음> 제가 한국사람 가져왔어요. 그래서 <웃음> 한 번씩 봐주세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응, 응, 응. 이러면 안 가르쳐 줄 거고. <웃음> 아, 이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게네 억수로 산만하네. 진짜 산만하다. 지금 뭐 생각이 엄청 많은가 봐. 생각이 있잖아. 생각에, 생각에, 생각에, 꼬리에, 꼬리에, 머리가 엄청 복잡해. 정신이 산만해. 어, 정신이 산만하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활동이나 이런 게 지금 적어? 지금 적은 걸로 보이는데 음뭐 나오는 거는 뭐한두개 두 정도 되는 거아 아니 보니까 일적인 부분이 네. 어, 좀 활동,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일적인 네. 부분이잖아 그치? 네. 근데 일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어, 사적인 거는 많이 바쁜데, 일적인 거는 지금 많이 바쁘지는 않는다, 이제 하거든? 사적인 거, 이제 어. 본인의 뭐, 사업이든 뭐, 이런 거? 어, 뭐, 개인적으로 거. 이런 거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하루하루가 어. 바쁘다, 바쁘다, 네네. 뭐, 정신없다, 이제 하는데, 근데 일적으로 이렇게 놓고 딱 들어가면, 네네네. 일은 그렇게 많이 바쁘지는 않아. 오. 어, 그래서, 어 이것이 아마 기운 자체가 일적인 부분은 석삼년 석사년 어 정도는 기운이 꺾여 있는 기운이다 이제 그러고 그리고 올 한해는 뭔가 이 사람이 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주저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면서 뭔가 일어설라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제 하거든 이제 좀 바쁘게 바쁘게 바쁘게 좀 이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좀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또 만나고 저 사람 또 만나고 이 사람 또 만나고 만나고 있어 네네. 그래서 사적인 거는 바쁘다는 말이 나올 수는 있다 이제 그랬거든. 그러면 사적인 것좀 여쭤볼게요. 음. 이분이 개인적으로 뭐를 하는데 음. 그거는 뭐잘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안 되지는 않아. 어... 어, 사적인 뭐 사업이라든지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바빠. 바빠요? 어, 바쁘고. 어 기운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어느정도는 괜찮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결과물도, 나쁘지 응, 결과물도 나쁘지는 결과물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 놓고 보면 이쪽 쪽 쪽으로 돈을 버는 게 있거든 일 자체가 한가지 두가지 세가지 일이 걸쳐 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일은 하고 돈은 벌기는 하는데 근데 돈은 있잖아 놓고 보면 돈은 실속이 없어. <웃음> 왜 없을까요? 어, 돈은 앞으로 버는 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네. 돌아서고 나면 돈이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거지 뭔가... 나가는 게 너무 많아. 아, 뭔가 투자를 하든 뭘 나가는 어, 게좀 나가는 게 많아. 오... 그렇게 그러니까 앞에 버는 돈은 많아. 네네네네. 버는 돈은 진짜 돈 번다는 자랑은 할 수는 있는데 음... 모으는 자랑은 실제적으로 적다 이제 보면 되지. 이분이 TV에 나오면서 음. 뭔가 야망은, 야망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 야망, 이 사람 욕심 많아. 아, 그래요? 근데 욕심 많아. 그, 그 야망을 좀 채울 수 있을까요? 요, 어, 사람의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 그치? 지네네네 기준치가 있는데, 네. 이 사람 기준치는 있잖아, 맞추기가 힘들어. 아, 그래요? 기준치가 맞추기가 힘들어. 어, 그... 이 사람은 있잖아, 항상 좋은 거, 네네. 폼나는 거. 네네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네네네. 뭐든지 있잖아, 남들보다는, 좀더 월등한 거를 더 좋아하는 것도 있지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살기는 했지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네. 근데 열심히 바쁘게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진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네. 실속은 없으니까 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속빈강정이나 음. 같아 이제 볼 수가 있지 그럼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요 내가 음. 나저 자리 맡고 싶어 만약에 내가 뭔가 이뭐 예를 들어 동네로 따지면 뭐 내가 동네에 반장을 하고 싶어. 응. 그러면 그 반장을 할수 있어. 아예 그까지는 가기 힘들어. 아 그래. 음. 응. 그거는 쉽지 않다이 어, 어. 어. 사람은 지금 봤을 때는 돈의 욕심도 지금 부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돈의 욕심도 부리고 있는데. 네네. 근데 어, 성에는 차지 않는다. 어. 이제 했어. 그러면 이제 돈적인 거그 정도 여쭤보고 이성적인 건 어때요? 이성. <웃음> 여자는 있는데 지금요? 어. 어 그래요? 아니야 지금 만나고 있어 여자. 오... 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가? 아니에 아, 아니에요. 뭐 나와신 대로 하셔도 돼요. 어씨, 나 낚인 나, 나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웃음> 근데 이제 언론에 이제 나왔을 때는 사실 그런 그런 얘기는 없긴 했는데 뭐 있을 수 있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아... 여자 있어. 그러면은 그 여자가 진지하게 만난 여자 있어? 유명한 사람이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 아, 그냥 내가 봤을 때 유명하기까지는 아니고 어어일 유명한 사람은 유명하다고 볼 수는 없지, 그지? 아 그러면은 근데 그 뭐지? 음. 뭐 연예인이나 뭐 인플루언서 뭐그뭐그 그런... 뭐그 정도는 될 수는 있겠지. 아... 음. 그러면 그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그러면 결과물도? 결과물은 지금은 터뜨리진 않아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몇년 정도? 보세요? 한한 3년? 3년 동안 이어간다면 은 그때 가서 터뜨리는 오, 거지 그때까지 이어가면? 연하네 여자는, 어... 연하야 이분이 이성운이 조금 근데 좀 있어요? 있어, 어... 여자는 없지는 않아 그동안도요. 어 여자는 있어 어...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어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여자를 마다하지는 않아 어... 여다 여자를 마다하지는 않는데 네네. 자기의 삶에 걸림돌이 되면 안 만나는 거지 어, 그러면은 이성보다는 일이 먼저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이나 모든 것을 늦추는 거지 이 사람이.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네네네. 그냥 하겠지, 그지? 어...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 어... 조금 숨겨놓고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자가 딱 붙어 있어. <웃음> 아마도 모르지.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밟힐 어, 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때 네. 가서 터뜨릴 수는 있겠지. 아... 얼마 안 가서 터뜨릴 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자하고 자주 만나. 아 그래요. 어, 오, 연락도 오, 자주 오, 하고 오. 만나고 오,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 내 눈에는 아니, 여자도 인물이 없는 인물은 아니고.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네. 여자는 인물이 없는 거는 아닌 걸로 보이고. 아, 알겠습니다. 어. 응.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응. 질문해볼게요. 이분 개그맨이. 개그맨? 네. 허경완 어. 씨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그 사람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음. 선생님 말씀대로. 그리고 사업을 해요. 대신 음. 사업이 좀잘 돼요. 음. 사업잘 되는데 이제 방송을 이제 작년에 음, 음. 선생님 미우새 아세요? 미우새 음, 새끼. 음. 거기에 이제 나오면서 상을 탔어요. 음. 어, 근데 이제 올해도 그 기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상도 또 받을 수 있을지. 아 상은 상복은 없어. 아, 그죠. 음, 상복은없어 이어갈 수는 있어요. 이어갈 수는 있어. 음, 어... 상복은 없어. 방송은 어, 방송 쪽이면은 좀 어때요? 그러면 방송을 이제 좀 많이 늘리고 좀잘 될까요? 하려고해 지금 조금 음... 더 늘리려고 음... 어, 좀 활동을 좀더 하려고 음... 노력하는 건 있어. 음... 올 한해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욕심을 좀 부리는 건 있어 이 사람이. 어... 음. 이분이 방송에 나오면서 야망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뭐 반장 물어봤잖아요. 반그미우세도 회장, 반장, 뭐 체육부장 뭐 이런 게막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막 체육부장을 하고 싶어해요. 그럼 그 야망을 채울 수 있냐고 제가 아까 여쭤본 어, 어, 어. 거였거든요. 그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어, 쉽지 하기는 하겠지. 근데 막 그렇게까지는 저거 하지는 않고 아, 이 사람이 욕심이 네네네.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어.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어, 그렇이 겉으로 보이게는 얼굴상이나 이런 거 보면. 어. 거의 크게 욕심이 없어 보이겠지만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 놓고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음. 자기 뜻대로 안되면 이 사람은 짜증내. 음. 화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 성격이 좀 있네요. 그렇게. 어, 그 겉으로는 온화한 것 같으면서도 네네. 이 사람 욕심이 많아. 아. 겉으로는 이하하가 나거나 이러면 네. 자기 뜻대로 안되잖아 그지? 뭔가 자기 일에 뭔가 어 걸림돌이 되거나 뭐 음. 이런 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사람 화를 부려. 짜증을 내는 사람이야. 선생님 그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이 응. 나이 먹고 뭐 이랬는데 결혼 안 해서 엄마 속에 썩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미우새예요흑영한씨도 응, 응, 응, 응.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응.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네요. 여자가 있다. 어 있어. 오 근데 이 결혼까지 그러면은 갈수 있는 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씨, 결혼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좋으니까 만나는 거 아닌가? 어, 그지? 뭐 나이도 있고 한. 어, 나이도. 아니 좋으니까 만나는 거지. 마음에 있으니까 만나는 어. 건데 응. 지금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여자가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보이거든. 그 응. 결혼까지도 응. 할수 있는. 거. 그렇지. 내가잖아 꼬리가 길면 밟힐 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자기도 뜻하지 않게 터, 트, 터지지 않을까. 사실 어. 아마 결혼을 하면 이미우세를못 나와요. 어. 그래서 조금 숨기고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이 조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기회를 보낼 수도 있겠지, 그렇지? 음, 아. 응, 기회를 아. 보고 터뜨리려고 할 수도 있겠지. 어. 근데 여자가 지금 둘이가 꽁냥꽁냥하는 게 보이니까 어, 마음을 서로 간에 주고 받는다 이제 어. 볼 수가 있지. 뭐잘 됐으면 음. 좋겠네요. 여자 인물 괜찮아. 키도 너시나고. 그 그러면 음. 사업적인 거 살짝 물어볼게요. 음. 이분이 닭가스, 닭고기 가닭 사업을 해요. 닭가슴살 뭐 이런 거 사업을 음. 하는데 그기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음. 그럼 계속 유지가 잘어는거 사업은 괜찮아. 사업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리 좋으니까. 아,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도 좋고 운도 네. 따르고. 어. 운도 따르고 하니까.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버는 거는 진짜 많아. <웃음> 진짜 많은데 네. 근데 따지고 놓고 보면은 돈에는 자기 손아귀에 잡히는 돈은 작아. 음, 음. 어디 재투자를 또 하나. 뭐뭐뭐 <웃음> 뭐, 뭐 나가 말 쓰겠지만. <웃음> <웃음> 맞아요. 뭐그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이번? 조심? 뭐 구설이나 뭐 이런. 없어. <웃음> 구설수 이런 거 없어. 음, 뭐 음. 건강적인 면도. 요어 건강적인 면도 없고. 네. 그 지금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산만해 정신적으로 산만해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아 음. 이막 머리가 복잡해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돼. 응 어, 정리를 해야지 너무 일만 벌려 놔 놓고 음. 두서가 없다 이제 하거든 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점은 없는데 그 음. 생각 정리를 좀 했으면 음. 좋다, 좋겠다는 음, 음, 음, 말씀이잖아요 음. 알겠습니다 음. 끝났어요. 끝났어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